예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파트 할인 20%에서 30% 기본이고 무려 40%까지 할인을 했죠.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선도 치렀고 정권도 바뀌겠지만 은 전문가들이 워낙 똑똑해서 지금 한국에도 동산 정책 27번을 바꿨죠. 20번이든 30번이든 문제가 아니고 원래 3세판인데 10번 이상 바꿨으면 말다했는 거고요. 대구도 워낙 똑똑한 분들이 또 모여서 자문위원단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첫째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초중대상 지역 해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한다. 두 번째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을 계속해서 방침한다.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를 할 것이다. 넷째가 좀 이슈가 되죠 미분양 주택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대부분 권연정 시장의 자문위원들 경우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에 관한 실무 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물론 엄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죠. 실물 경제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고 뭐 못해도 뭐 기본은 최소한 교수 이상의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청와대에 있던 분들도 고대 연대 법대 뭐다 나와서 다 똑똑한 분들이겠고 여기 마찬가지 자문위원들도 뭐 실물 경제에 능가한 사람들 이런 분들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분양이 나왔을 때 임대주택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럴 시간이 있으면 건설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분양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몰경제에 능통한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하고 뭔, 방을 세, 뭔 방안을 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대부에 적어도 아파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적어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무주택자 분들이 아트 파한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에 화가 납니다 마찬가지 이번 정권에서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 가격을 이만큼 올려 놓고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앉아서 정책을 펼쳤는게 결국은 세금만 강화하고 세수를 긋기 위한 공수라는 게 눈에 다 보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돈을 많이 벌 때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돈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마찬가지 조선소도 마찬가지죠.직영들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잘 돌아가면 최소 연봉이 1억 정도 됩니다.성과금 다 합치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죠.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조선 사업이 안 좋다. 국가에서 또 대출을 다 해주고 그만큼 또 밀어줍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분양 잘될 때는 자기들이 다 챙겨가다가 이제 뭐 미분양이 좀 나기 시작하니까 대구시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고 실물 경제에 능통한 사람들, 자문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매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모든 신문에서 많은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래 절벽 얼어붙은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시장 안정화가 아니죠 지금 주택들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들은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장 안정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그냥 미분양이 나는게 다죠 미분양이 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게 단데 현재 아파트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 물론 부동산의 어떤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 안 좋아는 아니죠. 그냥 아파트 미분양이 좀 낮는 게 다예요. 그리고 금액을 낮추면 되는데 낮추지는 않고 요번 뉴스를 보니까 금액을 낮추지는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돌립니다 머리를 돌려서 계약자들에게 안심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계약금을 받고 만약에 해지한다면 돌려주겠다 뭐발코니 확장 금액도 마찬가지 돌려주겠다 보통 사람들이 계약을 한번 하고 나면 은 해지를 잘 안하는 걸 염두해서 인지 이런 계획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하트든 모든 물건은 분명히 마진 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그 마진을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죽어도 안내려 놓안 내려놓겠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머리만 돌립니다 계약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 만큼 그 마찬가지 또 챙겨주겠다 일단 계약 먼저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참이 분양 기다리는 분들 참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파트 할인 20%에서 30% 기본이고 무려 40%까지 할인을 했다. 그럼 마진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까지 할인을 하고도 결국은 그 회사 부도가 안 났죠. 그리고 경품은 조족지열에 속한다. 외제차 경품부터 유통업체, 일대일 마케팅, 뭐 다양한 일들이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이거 뭐 국민을 짱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짱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옛날에 뭐 마진이 60% 마진 이었으면 적어도 지금은 마진이 한 30% 이상은 마진일 까 아닙니까 순수 마진이 있을 것인데 그것서 마진율만 좀 낮추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왕 하는 김에 한방 씩 들어 먹겠다는 생각뿐이 없죠 그리고 연신 모든 뉴스에 보면 조정지역 해제해야 된다 만약에 해제해서 거래가 계속 안됐다 어쩔 겁니까 다른 뭐 방책이 있는가요 그때 뭐건설사에 요청을 해서 뭐 분양가를 좀 낮춰줘야 거래가 될 것이다 뭐 그래 얘기할 건가요 무조건 뭐 해지만 하면 다될 것처럼 모든 뉴스에 그렇게 매스컴에서 때리는데 그는 물론 기사 내용을 어느 정도 흘렸겠죠 대구시에서 온전시내 뉴스에 대구시청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위원단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뭐 공수를 하는지 그놈의 전문가는 대구시에만 있는 거죠 아니죠 기존에 청와대에도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한2 7분 바꿨죠 대단하게 똑똑한 분들 모여 갖고 항상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 뉴스지만은 대구시의 미분양 집계도 마찬가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동구가 426 세대로 표기되었다는데 실제 52세대 뿐이 미분양이 안 되었다. 이 뉴스는 요번에 뉴스가 아니고 예전 뉴스인데요. 사실 52세대 미분양인데 426세대 미분양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또 수정조차 안 한다네요. 도대체. 공무원들 진짜 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대로 대부분 넘기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사행업자들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공무원들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자기를 안 하는가 그게 더 되겠습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들 상태로 사실 뭐 행정 소송도 벌려서 성소한 사례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었 야들은 뭐이 일을 제기하거나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인력 부족 예산 낭비 그래서 제가 행정 소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낭비 예산 부족 다 아니라고 판결 났고 사과도 받았죠 그리고 정말 잘못된 공무원들은강하게 소송을 해서 자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립주 해야 되는 아파트와 분양을 계속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아파트를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다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 참이 뭔 소리지 인 자다가 허뭇게뭐 깨지는 소리도 알고 나 이제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여러분은 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건설사의 마지막 얘기가 참 웃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고배자와 같이 서로 위민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금 덜 먹고 분양해 보면 서로 위민할 수 있는데 지 먹을 거다 먹고 그래가뭐 이런 정책 하나 삽 만들어서 고득이는 것 뿐이 아닌데 서로 위민할 수 있다. 아, 다참 답답합니다. 뭐 아파트 얘기는 별로 할게 없지만은 사실상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미 분양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깜깜이 붙해서 모든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계획들, 다양한 생각들로 해서 막 뉴스에 나오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비단 이런 건설사 말고도 비로해서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미분양은 지금 생각외로 많다. 근데 분양가는 아직까지 낮출 생각은 없다입니다. 감사합니다.